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어디 남아있죠? 저희 부평역이에요 여기 왜 왔을까요? 오늘 제 생일이라서요 언니가 옷 사준대요 생일 축하합니다 그래서 다 네, 일단 우리 저희는 커피 한잔 먹으러 가겠습니다 렛츠고 렛츠고 go. Go, go. Go. Go. Go. 오늘 아주 화장 잘 받으셨네 괜찮죠? 하나서 어, 오늘 정말 여신 강림 하셨네요 그러 생일이라서 <웃음> 좀 <웃음> 예쁘게 끌려갔어요 이 너랑 남아알라아 그래. 아, 아, 여기다가 좀그래도 쓸까 그랬어 생일 왕관 이런거 오늘 해봤습니다 아 예뻐요 예뻐요 <웃음> 저희 오늘 미션이 있어요 뭐죠? <웃음> 선생님한테 잘 어울리는 원피스 아 그때 부터어빠빠빡 이번 원피스 입은 캐캐캐캐캐캐캐캐캐캐캐캐캐캐캐캐캐캐캐캐캐캐캐캐캐캐캐어캐 네. 그거랑 저희 엄마 모자 번거지 같은 거 저희 엄마도 쿨톤이니까 쿨톤에 음. 맞는 모자를 골라서 예쁘게 아주 그냥 네. 네. 여기가 진짜 크잖아요 음. 우리 가을때 갔던 부터는 라인이 두 개여가지고 왔다 갔다도 편하다는 점점이 있었지만 여기는 엄청 크니까 길 잃지 않도록 <웃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웃음> 그리고 엄마가 되면 갔던 그 옷가게 못해요. 그래서 <웃음> 괜찮으면 사야 돼. 다시 돌아와서 사겠다? 기억 못해. 그래서 <웃음> 사거봐요. 내가 기억력을 좀 떠올려가지고 여기저기 대비고 다녀 드릴게요. 그리고 저도 오늘 잘 컸어요. 뭐? 예쁜 핀 사고 싶어요. 음, 오케이, 오케이. 근데 여기 부평 지하상가는 12시나 대야 모든 매장이 연다며? 어, 맞아. 일찍 보면은 문연대가 별로 없어요. 문간이. 단분히 음... 닫혀있고 11시반 1 2시는 돼야 이제 다들 문을 연다. 음... 또 늦게 온 데도 있다. 응. 음. 부평과 제 나름대로 어... 비교를 좀해 보겠습니다 아... 어... 아... 어, 어! 귀엽다! 귀엽다, 귀엽다 핑크 핑크한 게 엄청 많다 그데 이제 봄이니까 아무래도 응. 우와! 키링! 이거 그러니까 우주 가방에 달아주면 응. 너무 귀엽겠지 요즘 애들은 키링 엄청 달고 다닌다며? 아우 언니 가방에 키링 하나씩 꼭 달아줘야 돼 그래 아 여기 그 과자 파네? 수입 과자 막 이런 건가? 응. 우와 엄청 세일하나봐요 음 응. 50%에서 80% 진짠가? 어, 모르지 진짜 또 하나 근데 이게 5,000원 붙어나고 아, 그리고 여기 멘트맨 괜찮아 나 여기 거멘트맨꽤 많이 샀거든? 여름에는 반팔 팔긴 하는데 음. 여기 멘트맨꽤 괜찮아 야 가격도 되게 싸다 어 만원이면 괜찮지 않아? 응 음. 여기 멘트맨 진짜 괜찮아 일단 구경 도 와야겠다 음. 엄청 큰 사이즈도 있네 어 완전 그거는 근데 아마 만원은 안 하고 만원 좀 넘긴 할거 같아 음. 이야 많이 변했다 아 그래? 옛날이라응 음. 엄청 깔끔해져 예쁘졌네 음. 아 음. 여기에서 좀 옷들이 휘양찬란 휘황... 아, 와, 아, 귀여워.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휘향찬란. 음, 귀엽다, 야. 음. 아, 봄이라 그런지 확실히 이제 좀 옷들이 가볍고 허늘허늘한 음. 옷들이 많이 남았네. 요거는 디사이즈 좀 되겠다. 음, 아까 건좀커 보였는데. 약간, 네. 안치가 맞아. 단추 싫어하시죠? <웃음> 그럼요. 그 <더> 깔끔하게 됐습니다 <웃음> 원피스는 휘양찬란하구요 <휘황> <웃음> 아, 취향 아주 확고하시네. 어,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머핀 샀어요 아우 예뻐라 머리핀 샀어요 아우 예뻐라 진짜 당분간 머리하는 거안 사도 돼요 <웃음> 거기 어울리는 원피스 찾으러 갑시다 렛츠고 약간 인디언 색깔인가? 귀엽다 아후 야 귀엽다 야 너무 귀엽다 그거 귀엽데 너무 <웃음> 귀엽다 야잘어울리네 색깔 색깔 잘 어울려 어 지금 머리핀이랑 뭔데 맞췄는데 지금 예쁘다 <웃음> 응 예뻐 요거 얼마에요? 방금 본거 39,000원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그거 괜찮은 거 같은데? 오, 예뻤어 예뻤어 어잘 어, 어울렸어 저런 거 좋아하잖아요 아 되게 원피스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원피스 아니면 어때 보고서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원피스 아니더라도 삽시다 밑에 제가 맞춰 입는 걸못 한단 말입니다 <웃음> 좋아하지 않아요. <웃음> 왠줄 알아요? 못 맞춰 입었어요. 그래서 원피스를 좋아하는 거예요. 일단 한번 봅시다. 렛 고. 어, 이거? 어, 어. 오. 쿨톤에 아주 찰떡이네. 음. 아우 예뻐 예뻐 예뻐 예뻐.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 어, 어. 이거야 이거 하나 겟. 디저 미션 성공. 성공 성공. 마음 편하게 구경하자. 힙하지? <웃음> 아 진짜 진짜 아니 이게 너무 힙한데? 힙하지? No, 어. No. 아 너무 힙해서. No. 아어짜잘 어울, 어울려. No. 자, 자, 잘 어울린다. 고 빨리 벗어! 뭐 하는 거야? 이거 안 돼. 약간 우리끼리 하긴 한데. 먹어봐. 아 애매하다. 아니 얼굴이 너무 노래 보여. 아 그럼 안 돼. <웃음> 그 저기 뭐야 저기 위키드. <웃음> 아 이건 좀 낫다. 너무 더워 더워. 이건 이게 아주 예쁘다. 응. 음. 갑시다. <웃음> 아, 우 고... 안성이 공주님 거 사야되는데 표현해? 내 공주님 원피스 어. 사줄 거야? 음. 어? 안성이 공주님 만들어 드릴게요 오늘 아나 공주님 원피스 사줘야 돼. 아 그럼요 나 저번에도 실패했잖아 아 공주님 어? 공주님 원피스 안 되면 투피스라도 지마 일단 한번 봅시다 안성이 공주님 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거 안성이 공주님 안 돼요. 그래 공주님 투피스라도 만들어 줘요 네, 김 집사가 안성이 어. 공주님 만들어 드리죠 <웃음> 골라봅시다 아 레츠 고 어. 지치지 마 지치지 마안돼 아, 지치지 마 지치지 마. 아, 공주님 하진 않아. 여기다 뭘 걸쳐야지. 공주님 하진 않고, 그냥 귀여워. 이런 거 입히고 싶다, 이런 거. 색깔 완전 그냥. 나라 전혀 안 올릴 것 같잖아. 어, <웃음> 아, 저 노란색 치마 예쁘다. 요거, 요거, 요거. 아, 근데 좀 두껍다. 안 돼, 우와. 왜? 옷들이. 근데 부평 오면 그런 건 있어. 뭐지? 요새 유행이 어떤 옷인지를 알 수가 있어. 맞아. 이게 다 비슷한 느낌이 어. 짜라락 비슷한 느낌들이 많아서 아 이게 유행이구나. 여기가 중앙이죠? 네네네. 네, 네. 여기서부터 시작점이라고 봐야 돼요. 아 그쵸. 응. 여기서쭉 들어왔어요. 응. 일단 먹으면서 생각해보려고 지금 다시 <웃음> 커피와 빵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먹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산맛다, 마음에 드시면 사이죠? 하실 건가요? 쌤, 네. 어떻게 그거 마음에 드세요? 아, 너무 마음에 드세요? 너무 마음에 어어어어. 어, 어. <웃음> 야, 언니가... 입을 때 이런 색깔 음. 바지나 치마 이런 색깔 바지나 치마 어. 어 입고 아니면 이런 어. 빨간 색깔 근데 이런 색깔 바지가 있나? 아, 또 사야 되나? 그럼? 이거 이것도 언니가 또것도 이것도 이셨지이에마음요 드세요? 이... 진짜 궁지님 궁지님 한거 사줬어 이것도 잘 입을게요 언니 네네네 제가 한번 가서 집에 있는 옷이랑 코디를 한번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음. 저기 우리 집 와서 룩북 찍자 아, 그래 <웃음> <웃음> 아 오늘 진짜 완전 굿 <웃음> <웃음> <웃음> 아, <진짜> 쇼핑 <웃음> <웃음> 오히려 버터보다더나았던것 그 같아 깔끔해서 돌아보기가 편해 <웃음> 그리고 뭔가 더 많으니까 <웃음> 어. 더, 더 괜찮았던 거. 같아 가격대 생각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사는 건 <웃음> 여기가 최고인 <추운 웃음> 음, 음, 음. 것 같은데 가격대도 한 만원 돈 차이거나 뭐 그거보다 차이 안나 아, 맞아, 맞아, 그 맞아. 느낌이야, 그렇지? 오늘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네, 좋아요. 다음에 <웃음> 룩북을 지금 찍어 찍어봅시다. 저희들 오셔서 룩북을 찍는 거. 이건 너무 아니냐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네, 네, 도와드릴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많이 귀여운가요? 예, 예. 감사합니다. 잘 어울리시네요. 잘 샀네, 잘 샀네. 아주 이뻐요. 아주 색깔 아주 기가 막히네. 그렇게 이뻐? 응. 저 싸게 잘 샀어. 그렇게 샀어 응. 고마워요. 예. 예쁘게 잘, 해보세요. 잘 입을게요. 네.